어느 날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1991년으로 날아가 한창 잘나가던 30대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 이 말을 전할 거야 아버지 년 후에 우리 나라 망해요 사업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차라리 잠실 주공 5단지나 판교 쪽의 땅을 사요 이 말만은 전할 거야 2013년의 60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 하고 있죠. 남들처럼 용돈 한푼못 드리는 아들놈은 힘내시란 말도 못해요.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. 학교 때. 선결구가 묻자겠을 모 없는 딴따라가 될 거예요. 못 나라들 용서하세요. 신이 발명된다면 1999년으로 날아가 아직 건강하던 30대에 우리 엄마를 만나 이 말을 전할 거야 엄마 우리 걱정만 하고 살지 말고 엄마도 몸좀 챙기면서 살아요 병원도 좀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이 말만은 전할 거야 2004년 엄마가 좋아하던 오뎅이나 졸면을 먹을 때마다 내 가슴은 무너져요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 학교 때 공부는 좀잘 알았지만 전결구가 무자에 쓸모없는 딴 해버렸 죠？온 나라 들 용서 하 세요. 아버지께 잘해야지. 오, 오.